네 안녕하세요 조용입니다어 요번 채 gpt 활용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때 이제 테이블 형식으로 출력하게 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요 영상 같은 경우는 예전에 쇼츠로 제가 어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쇼 영상이 깨졌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것을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특히 이제 비교를 할 때, 어, 저는 이제 AW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GCP 클라우드 서비스의 그런 리소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는 좀 비교를 한 것들을, 어, 너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요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음, 그리고 답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술용으로 이게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컴퓨팅 같은 거, 이게 EC2죠. AWS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이제 뭐 EC2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쭉 아래쪽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각각의 자원별로에 대해서 이제 서술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서술로 하면은 물론 이제 요 내용들도 좋죠. 우리가 이제 뭐실그 서술형 뭐 이렇게 쓸 때는 요런 형태가 좋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할 때도 뭐 나름대로 좋겠지만은 저희가 요것을 이제 표 형태로 좀 보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만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고서에다가 이제 표 형태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것을 긁어 가지고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채워 넣는다. 뭐요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이채 g p t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를 이제 표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하냐면은 저희가 질문을 할때 이제 여기는 이제 번역 제가 항상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 건데 번역을 할때 이제 이것을 서비스의 자원별 비교를 하고 싶어.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 이것을 이제 테이블 형태로 네, 테이블 형태로 출력을 해줘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복사를 해서 음, 여기다가 다시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비교를 한다고 라 나와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예,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현재는 이제 표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컴퓨티 같은 경우는 AWS를 EC2라고 이야기를 하고 GCP 같은 경우는 컴퓨터 엔진, 뭐, 클라우드 펑션, 그뭐 퀄리티스 엔진 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AWS 같은 경우 S3 저장소라고 하고 여기 는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더더 더 자세히 설명을 한다면 자원별로 좀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해 라고 해서 이것을 테이블 형태로 보여줘 라고 해서 마지막에 또한번 다시 붙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다시 예, 진행을 해 주시면은 어, 더 상세한 정보들을 또 제공을 해 줘요. 그러니까 이 GP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같은 경우를 항상 보고 난 뒤에 아, 이게 좀 부족하다라고 싶으면은 이제 요것들을 좀더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 줘. 아니면은 어떤 명령어들을 특징으로 좀 설명을 해 줘.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질문을 주시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답변 같은 경우에도 항상 달라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BR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제 질문을 얘가 분명히 받았긴 받았는데, 표현 방식을 좀 달리 한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질문들을 좀더더 조정을 하셔야 돼요. 요걸 보면은 야마 어, HTML 페이지를 이제 가져오는 과정에서 요거를 이제 꾸미는 과정에서 태그가 중간중간에 조금조금씩 잘못 먹인거다. BR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한칸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잘못 적용이 된거 같아요. 가끔씩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디테일한 영상 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요것을 그대로 그면은 러 긁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엑 그, 뭐, 이게 DOC 파일 같은 거나 그런데 이제 바로 복사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는 보통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블로그에다가 이런 식으로 비교표 같은 경우 하면 뭔가 더 전문적이고 깔끔하잖아요.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채찌 PT가 이제 HTML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블로그 같은 경우도 정리할 때도 굉장히 편하다. 그래서 제 것도 이제 블로그 글을 좀 보시면은 이 채찌 PT 같은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설명들을 어, 거의 그대로 예, 활용한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술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면은 좀 용어들이 살짝 좀 어색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붙여 가지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비교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은 항상 뒤에다가 테이블 형식으로 좀 보여 줘 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후에는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면서 HTML 형식으로 좀 여러분들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HTML 코드로 결과들을 보여줘 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팁들을 한번 공유를 했습니다.